이제 아파트 가격을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월성 삼점 같은 경우는 불과 한달 사이에 4억 7천에서 6억 천, 데샬 리비르2차 같은 경우는 3억 5천에서 4억 7천, 무려 1억씩 오르고 9천, 8천만원씩 올랐는데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노름판이 이제 변질되어서 사기 도박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아파트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다는게 나타났는데요. 전체 해제건수가 4만 1000건이 넘고 그리고 해제거리중 최고가가 7200건이 넘습니다. 소위 말해서 집값 띄우기라고 해서 실거래 신고로 장난을 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실거래 신고중 직거래를 제외했는 실거래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전월 대비 아파트 거래량을 보게 되면 실제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는 것처럼 확인이 됩니다. 1위가 월성 삼정 거리인 더샵 리베터를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한달 전과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최고가로 1억에서 거의 9천 8천만원 가까운 가격들이 올랐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어플들이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신뢰만 해서 대류도 아니고 꼼꼼히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파트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계속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또한번 아파트 하락 시점에 다시 한번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고 또한번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거나 부동산에 전혀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 분들 단한 번도 투자의 투자 도 모르는 분들이 못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물리는 사례들이 99% 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죠 대부분 욕심 마음 가득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자기 주변에 어느정도 부동산을 사보거나 고 팔아보거나 아니면 전문 지식이 있는 분한테 물어보셨다면 적어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손해보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도 손해보지는 않을 것인데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또한번 물리고 손해보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치고 정치권에서도 장난치고 투기 세력들이 장난치고 뜻다방들이 장난치면서 없는 서민들은 다시 한번 울고 물리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이 투기 세력이 되었고 일반인들이 아파트로 노름을 하다가 결국은 아파트 사기를 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어플을 보거나 네이버 부동산을 보는 것은 실제 전체적인 동향을 알기 위해서고 실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100% 신뢰는 할수 없지만 어느 정도 흘러가는 동향은 충분히 알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방송하거나 아니면 어플을 보고 데이터를 보는데 아무 생각없이 데이터만 보고 모든 것을 또 판단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뉴스에서 나오고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상황들은 많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동대구 해물러스케어 같은 경우는 매매가 1 9 8에 전세가 177, 월세가 155, 동일매물 묶기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계속해서 계약 해지건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쁘게 본다면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데 거래가 되는 것처럼 해서 꾸밀 수도 있고 실제 거래 금액을 높여서 신고를 해놓고 한달 뒤에나 1년 뒤에 해제를 할수 있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많다. 그러므로 실거래 가격 자체가 오리지널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소위 말해서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친다면 은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되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집어넣어서 사기를 친다면 은 어차피 부동산 입장에서도 물려있는 아파트가 있고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한번 실거래 신고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을 올려놓고 내 지인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일반인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높게 거래가 되었으니까 조금 저렴한 걸 구입하게 되면 나는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씩 제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가장 이해가 쉽게 될수 있게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단어들만 구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실거래 신고를 이렇게 취소가 많이 되는 상황들은 많이 없습니다. 비단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아파트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봤는데요. 매매가 되지 않는 아파트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내렸던 아파트들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사례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도 모르는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기 도박을 한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킬이 필요하고 오리지널 도박은 실제 장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같은 경우는 내 주변 지인들과 작당을 하거나 내 주변 지인이 부동산이든 부동산의 관계자든 공인중개사든 같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갈 길이 없다면 또한번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거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개인들이 모여서 부동산을 속이는 소위 말해서 공인중개사를 속이는 사례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데 이렇게 속이는 자체가 소위 말해서 어렵지도 않다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두 명, 세명공짝이 맞거나 투기 세력들이 공짝이 맞아서 서로 계약을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고 일부 저렴하게 계약금을 지급하던 일반적인 10%의 계약금을 지급하던지급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계약금만 받아도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잔금을 받아야 실제 오리지널 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공서에서는 계약금만 받아도 계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라. 실무적으로 맞지도 않은 전 정권에서 만들어놨는 장난질이 다시 한번 나쁜 쪽으로 진흥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이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아파트에 물려 있다면 그렇게 장난을 칠 수도 있고 투기 세력이나 갭 투자자들 마찬가지 웅짝이 맞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부동산 업자를 속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거래 신고 후에 1년이 지나서 취소를 하거나 6개월이 지나서 취소를 하거나 3개월이 지나서 취소할 수 있는 일들은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아파트 거래가 절벽이다가 일부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되며 거래가 살아나는 것을 틈나서 또 장난을 칠수 있다는 거죠. 제가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해본 분들 중에서는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부동산한테 속을 수도 있고 일반인들한테 부동산이 속아서 다시 그 부동산과 일반인한테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벌금 3천만 원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런 장난을 쳐서 1억을 더볼 수도 있고 2억을 더볼 수도 있다면 얼마든지 유혹의 손길은 쉽게 피해갈 수 없는 게현 입장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적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갭 투자를 했는 투기 세력들 그리고 뜻다방들은 얼마든지 이런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댓글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전화번호를 물어서 전화번호가 회원방에만 등록이 돼있다고 하니까 회원모집에서 돈 벌려고 하냐. 진짜 돈 버는 사람은 회원방 2천원 받고 4천원 받아서 돈 벌려고 그렇게 행동 안 하겠죠. 전자책이나 만들고 책이나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강의를 해주고 돈을 벌겠죠. 뭘 알고 떠들어야 기분이라도 덜 나쁜데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분양을 많이 할때그 아파트를 오픈된 광고가 아니라 좋은 아파트라고 몰고 가면서 뒷돈을 받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이말에서 뒷광고를 해주고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큼까지도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2천원, 4천원, 5천원짜리 회원방에 돈을 받아서 얼마나 대보자가 되겠습니까? 회원방을 만들어 놓고 전화번호를 그렇게 올려놓은 것은 하도 쓸데없는 전화가 많이 오고 눈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무조건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 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다만 2천원이든 4천원이든 회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아무개 회원입니다. 뭐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천원을 받든 2천원을 받든 받아 먹었기 때문에 똑바로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를 하기 전에 이런 데에서 속아서 몇 천에서 몇 억을 날리는 실수는 하지 않는 분위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부동산으로 사기철 정도가 되어야 정말 어느 정도 부동산에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스킬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무조건 물어봐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